안녕하세요. 달그락TV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충주에 생지경 건축 현장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요. 달신님들은 아실 거예요. 충주에서 예비 건축주님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옆에 지금 나와 계세요. 열심히 집을 짓고 계신데 생지경 건축을 앞두신 달신님들한테꼭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여기 현장인데 저희 네. 평수나 뭐 평수 요집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저희 지금 1층 짓고 있고요 음. 단층으로 짓는 거고 평수는 한 29평 정도? 29평? 음, 그렇게 짓고 있고 음. 방은 두개 어. 화장실도 두개 화장실 두개 음, 그리고 거실하고 음. 그렇게 되어 있는 다용도실도 있고 방을 세개 하려고 그러다가 네. 어, 거실 좀 넓, 넓게 쓰려고 음. 방두 개에 넣은 그런 구조예요. 아 지금 현재 집짓기 진행상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셨어요? 거의 지금 벽체 올라가고 지붕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생 응. 지경 건축 지금 하셨는데 힘든 점 없으신가요? 보통 업체에서 들어오면 응. 여러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골조를 세우더라도 응. 단기간에 되는데 이건 둘이 하다 보니까 응.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틀었지 않은데 거의 12일이 걸렸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긴 마라톤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 보통 직영건축을 하면 여러분, 직영건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건축주가 뭐 자재며 다 준비를 하고, 공정공장마다공장인부들다 공정 섭외를 하셔고 진행을 하는 반지경건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요 분들은 진짜 완전 생지경건축주 분이세요. 자재도 직접 사고, 뭐 공정들마다 요 트러스트 짜는 거면 뭐며 다 직접 하세요. 두 분이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작년에 9월달에 집을 다 짓고 왔는데 저희 때만 해도 자재비가 오르고 있는 데래서좀 부담이 됐었는데 건축비가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예산을 하셨었잖아요. 그 금액에서 추가가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아마 아직까지 견적을 끝까지 다 오진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 정도는 올라가것 그때도 좀 넉넉히 잡는다고 잡았는데 뭐한달 사이에 올라가는 거니까 한 20% 정도는 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생지경건축 음.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장점은 음.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꼼꼼하게 할수 있죠.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음. 단단하게 지을 수 있고, 꼼꼼하게 지을 수 있고, 음. 그게 장점이고, 또한 가지는 일단 뭐니 뭐니 해도 비용 절감이죠. 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자재를 저희가 직접 뭐 확인하고 하니까 좀더 뭐라 그러지? 네, 자재가 좋아진다고 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음. 더 좋은 자재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음. 저희가 집을 직접 짓기 때문에 자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좀더 음. 뭐 좋은 자재, 좀더 두꺼운 자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게 장점이에요. 음. 비용 절감이랑 자재 선택이랑 건축을 처음에 응. 3개월 예정하셨잖아요. 저희랑 응. 인터뷰할 때. 응. 그 예정하셨는데 3개월 안에 끝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걸리실 응. 것 같아요? 더 걸릴 것 같아요. 아. <웃음> 시작은 3... 언제 하셨죠? 3월 말 정도 시작했어요. 응. 근데 3월 말 시작해서 응. 보강터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두번 시공을 했어요. 응. 네. 그래서 그게 한. 10일 넘게 걸렸어요 그렇죠. 네, 두번 응. 하는 다음에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 이틀 잡으셨는데 그쵸, 그쵸. 응.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낙자가 많이 나고 응. 그리고 트러스 제작하는 데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전보다. 보름에서 한달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음. 저희 그때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전에 두 분이서. 원래 아시는 정보도 있으신데 공부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저희도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계획대로 순탄하게 잘 흘러갈 것 같은데 계획대로 순탄하게 다 흘러가고 계세요? 어, 걱정했던 것보다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 수도나 지금 월요일 와서 수도를 하는데 네. 네. 수도 가고 하수, 그런 문제들만 조금 어려웠고, 다른 것들은 그냥 생각했던 것만큼 힘든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이 정도 힘들 줄은 생각 못했어요. 날씨님들도 지경건축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 땡 지경건축 추천한다, 안 한다? 어... 추천 안 한다. <웃음> 어? 왜요? 왜냐하면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음. 저희는 이런 그 현장의 일들을 안 해봤잖아. 그렇 몸이 너무 힘들어. 만약에 내가 추천을 한다면 음. 부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음. 그 옆에서 서포트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 한두분 정도만 되시면 음. 생지경 하라 그러고 싶어요. 아 남자 두분정도러고싶면 네. 어. 여성 입장에서는 추천 안 한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남자 두명 도와줄 사람이 남편 있으면, 어, 어, 추천한다, 네, 네, 네. 또 남편도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추천한다 할만하다. 또다시 기회가 있고 네. 옆에 도와줄 분이 남자가 한 분만 더 있으면 꼭 괜찮을 거 같아요.